아우라지 더덕 막걸리는 제가 진짜 태어나서 처음 먹는 막걸리인데 아리아리 정선 4대째 이온 생막걸리 먹어볼게요 와우! 와우! 아, <웃음> 집에 안 가! <웃음> 나 집에 못 가! <웃음> 나 오일장 진짜 좋아하거든. 오일장에서 맨날 사 먹는 그 품목이 있어. 그럼 이거 뭐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오란다 유자청으로. 네. 유자청으로 만들었어요? 네, 무조청 유자청으로. 음, 설탕 한 술도 안 들어. 설탕이 안 들어갔어요, 네, 진짜로? 다른 곳 간에 무조청만 써요. 일단 무조청이 기본 베이스예요. 아. 단맛을 내는 게. 육아의 단맛 오래다오 맛있다. 네. 진짜 맛있네요. 네. 무조청? 예, 네, 무조청이 단맛이고, 아, 무에, 드, 무조청? 네. 그러니까 무, 그 무. 네, 무조청. 그, 그 무? 예? 네. 그 무, 그거, 깍두기 무? 예. 네. 무조청이라고요? 저희 네, 아리고카리 브랜드예요 아, 되게 달다. 단맛이 무라고, 설탕의 단맛이요? 네. 아, 이거 그러면은 뭐, 다른 데도 배달, 그게, 그게 택배, 되게, 택배 돼요? 네. 아, 되게 맛있는데요? 뭐? 정산하면 더덕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나는 약간 오일, 이런 장이 열면은 못 지나치는 것 같아. 오. 이게 뭐야? 고추 부각이네. 네, 네, 네. 이거 튀기면 돼요. 어, 나 고추 부각 좋아네 이런 거는 여기 아니면 못 먹어요. 다 바시잖아. 그래서 고추 이런 게 아, 맛있구나. 어, 여기까지 왔으면 더덕구이로 먹어야 돼. 그게 아닌가? 어 여기 맞는 것 같아. 여기요. 어, 예, 예, 예. 더덕 더덕 더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선이 더덕구이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더덕구이랑요. 감자만도 하나. 하나. 밑반찬, 밑반찬. 빨리 밑반찬. 반찬 나왔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예. 우와 나물봐 나물봐. 예. 나물들이 다 맛있어. <웃음> 음 양념에 착착착 달 있어 지금. 너무 맛있어. 전반적으로 되게 상큼하다. 더덕이요, 이것도? 더덕으로 뭘한 거예요? 음, 더덕장아찌. 부드럽네? 음, 무슨 사과 같아. 음, 더덕이. 아니 세지가 않아가지고. t 2, r 아또 건강해지니까 왜 술이 땡기지? <웃음> 막걸리 이런 거. <웃음> 막걸리 주세요. 막걸리? 아 막걸리. 막걸리 하나 주세요. 더덕 막걸리? 제주도에서는 약간 썩는 파랑 안썩는 파랑 있어가지고 꼭 물어봐야 돼. 꼭 물어봐야 돼. 아우라지 더덕 막걸리는 제가 진짜 태어나서 처음 먹는 막걸리인데 아리아리 정선 4대째 이온 어 생막걸리 먹어볼게요 와우 와우, 와우. 어때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그 스태프님께서 막걸리 애호 애주가 막걸리 애주가인데 아날도 계속 저 눈치를 눈치를 막걸리를 안 시키는 약간 빨리 시키라는 식으로 약간 계속 눈빛을 쏘길래 시켰는데 너무 좋아하시네 약간 담백하죠? 담백하고 너무 달지도 않고 딱 적당하죠? <웃음> <웃음> 집에 안 가! <웃음> 나 집에 못 가! <웃음> 아, 아우 맛있다! 아 여러분 한잔 하세요 <웃음> 요즘은 그렇게 약간 소리 기분이 좋다? 작업 딱 끝나고 나서 요즘 좀 제가 곡을 좀 많이 쓰거든요? 요즘 아 어, 이렇게 난 산들산들 바람이 불때 곡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엄청나게 요즘 막혹식도 하고 만족감이 좀 있나봐 좀 뭔가 작업을 하고 나, 딱 났는데 혼자 내가 뭔가 해냈어 근데 막 헛헛해 뭔가 딱 했는데 뭐가 약간 좀허헛한거 뭔지 알아? 누구와 이렇게 나눌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약간 혼술 조금 혼술을 딱 하니까 기분이 너무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막 코로나 시대고 이러니까 친구들랑 이 영통 이렇게 틀어놓고 술 마시고 해봤어, 안 해봤어? 어, 영통에 술 마시고 그거 은근히 되게 되게 이거 같이 있는 거 같고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혼자 막걸리 네좀 드세요. 혼자서? 솔직히. 해보지 않았어요 <웃음> 기분 좋으면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님? 기분 좋아서 되게 즐거운 사람들이랑 있으면 은 한없이, 한없이 들어가고 조금 미안하지만 약간 졸린 사람들 있으면 은 <웃음> 술이 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모두 다 그런 거 아니야? <웃음> 저 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웃음> 진짜 취하지 않았어요? <않을까요? 웃음> 마셔 마셔 <웃음> <웃음> 정선에 뭐 더덕이 아니고 술 먹으러 온것 같은데? <웃음> 아니 이렇게 좋은데 와가지고 여기에서 유명한 술을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상도 아니야? 원래 <웃음> 계획이 어, 없었잖아요. 나는 사실 어디를 가나 부학갈때 한창 바쁠 때도 우리는 꼭 어디 가잖아? 거기서 제일 유명한 밥집을 꼭 가. 그게 약간 낙이라고 하면 낙일까? 왜냐면 너무 바쁘니까. 딱 종착지가 있을 거냐요 행사가 만세개네개 있으면은 마지막 종착지에서 거기서 꼭 맛있는 거꼭 먹어야 돼. 막걸리 먹고? 버덕한입 먹고?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담백해? 아니 저 더덕 더듬... 먹을 때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더덕 막걸리 드시니까 말이 심실나고 <웃음> <힘출라고> 싶네. <생각해. 웃음> 아니 이거 사가야겠어. 진짜 맛있는데? 그냥 맛있어. 그리고 나 여기서 아까 처음에 오자마자 오란다 샀잖아요. 오란다가 진짜 맛있기가 힘들거든요. 너무 맛있더라고 나 그래서 저거 사가가지고 제주도 친구들한테 먹어보라고 한다면 맛있다 그러면 주문하려고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한번 쳐서 그 택배 해보세요 진짜 맛있어 응. 4대째 이어온 세익 막걸리 PPL <웃음> 아닌데 혹시 사장님 보시고 저 모델로 쓰시려고쓰세요 <웃음> 너무 맛있네요 진심으로 갑자 목소리 들어왔어요 <웃음> 아우라즈 더덕 박걸리 사장님 보시면 연락 주세요 아 마지막 짠 하고 우리 컷 할까 이제 마셔야 되니까 <웃음> 좀 마셔야 되거는만맘 <되거든요. 웃음> 편하게 이제 드세요 피디님들 제발 제발 좀 드세요 <웃음> 저, 이게, 아니, 진짜 맛 아니 술수 들어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지? 나, 나, 진짜 맛있어요 솔직히 기대 없이 먹었거든 오는 더덕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더덕 맛 날까봐 그쵸? 네. <웃음> <웃음>